안녕하세요 네일숍은 처음이지를 진행하게 된한 레희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네일 에클라를 운영하고 있는 아 내일 네, 테크니언이고요. 아, 사라 쌤과 같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게 돼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좋은 정보를 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는 아, 여러분들이 네일숍을 처음으로 오픈하시게 되는 아, 내린이들을 위해서 <웃음> 많은 그 준비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 자격의 범위 그리고 자격은 어떻게 또 신청을 해서 또 발급 을 받으시는지 그 자격증을 발급 받으신 다음에 영업신고는 또 어떻게 하시고 컨텐츠를 <목소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번째는 면허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두번째는 창업준비 그리고 세번째는 적합상권 선정하기 그리고 다섯번째 점포선정과 점포계약 여섯번째 거기에 대한 준비서류와 운영컨셉에 대해서 작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섯번째 아, 일곱 번째네요. 제품과 제로 선정, 그리고 운영 방침. 컨셉과 다르게 이제 정확한 운영 방침을 정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게 정보를 드릴 거고요. 또 여덟 번째, 시설 설비 및 인테리어에 대해서, 어, 물론, 고품격과 럭셔리한 인테리어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상권에 맞는 인테리어도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또 정보 같이 또 공유해 를 드릴 거고 그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오픈을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가오픈 기간을 걸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 가오픈 기간 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살펴셔야 되고 어떤 것들을 또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정식 오픈을 하는 날 어떤 것들을 또 만드셔서 운영을 해 나가셔야지 만이 롱런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